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의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사기꾼들을 조심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가진 곳이 없어서 사기당할 것도 없다고 본인이 설령 가진 자산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가진 젊음과 건강한 육체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주재원으로 가는 경우가 아닌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지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당하는 사례 돈을 털리게 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털리게 되는 착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죄를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된 주재원이 아닌 경우라면 한국노동법이 아닌 베트남 노동법으로 계약이 됩니다. 즉 고용주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아닌 베트남의 최저임금 이상만 주게 된다면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원칙을 들어보셨나요? 속인주의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속인주의라고 말하고 속지주의라는 것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이야기처럼 베트남에 가게 된다면 베트남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법인회사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의 주재원으로 파견을 가게 된다면 한국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법인 또한 하나의 단체와 같이 법의 보호를 받은과 동시에 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의 개체가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부당해고를 한다고 하면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그 회사의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베트남의 단독회사이거나 한국의 본사가 있는 회사라고 하여도 베트남에 설립된 지사와 독단적으로 계약을 맺은 현지 채용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의 지사라고 하여도 그 회사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 또한 한국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베트남어 번역 후 공증을 받았다면 베트남의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에 있어서 한국에 비해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만약 자신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월급을 못 받고 잘리게 되었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라면 절차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는데요. 베트남어가 안 되는 경우에는 통역원을 고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중간에 또 뒷돈도 줘야 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 받아야 할 월급보다 더욱큰 비용과 추가로 귀한 시간까지 써야 하는 경우도 있죠.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하여 한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한국인 업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인이 가진 자산이 많지가 않아 사기로 돈은 털리지 않을지언정 젊음의 시간을 착취당할 수도 있고 추가로 잘못된 일에 말려들어 범죄자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람인이나 잉크루트 그리고 월드잡 등과 같은 공식 취업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모임으로 알게 되거나 술자리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 중에 베트남의 취업, 혹은 사업을 하고자 준비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 알게 되면 자기네 회사에 와서 일을 배워보라고 하거나 자기 혼자 하기 힘들어서 한국 사람이 필요하니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동업자 혹은 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너는 나와 동업을 하면서 같이 회사를 키워나가는 거야. 너는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라니까 라고 표현을 하죠. 동업자 혹은 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필요할 때 적게 주고 그 사람의 열정과 노동을 이용하려는 속내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습 기간 동안 일정의 월급을 주고 수습이 끝난 다음 이제 같이 동업식으로 하자고 제시를 하며 각자 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각자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특히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가지 분야의 업무를 다루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쉬운 예로 명함 제작을 하는 회사라고 말을 해놓고 명함 제작 회사 직원을 뽑는다고 하여 사람을 뽑은 다음 처음 3개월 동안 일정한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수습기간은 원래 월급이 얼마 안되지만 수습이 끝나면 동업식으로 하여 수익을 반반하자고 말을 하죠 그리고 명함제작으로 나오는 이익은 월평균 200만원 이하이고 실제로 다른 광고대행이라든지 다른 부동산 업무라든지 다른 업무가 주수익이 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업무가 자기 혼자 가능하니까 그거는 혼자 해도 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명함 제작으로 얻어진 수익에서만 50%를 떼주고 나머지 업종에 대한 이익은 그 사장이 혼자 다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업무들은 일을 배운다라는 말로 포장하여 모든 일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다 넘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장 혼자 다 가져가면서요. 그 회사는 명함 제작으로 인해 회사 수익이 대략 월 200만원, 광고 대행으로 300만원, 부동산 업무로 500만원, 이렇게 조총 천만 원이 수익이 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람을 구할 때 명함 제작 회사라고 말을 하고 회사 수익의 50%를 주겠다 한 다음에 월 100만 원으로 사람을 쓰면서 광고와 부동산 관련 업무에 허드렛 일까지 다 시켜버리는 셈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일하는 것에 비해 버는 것은 시원치 않아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만두려고 하면 그 사장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익이 더 오르고 너랑 회사. 둘다 돈을 더벌수 있는 거 아니겠냐? 다음은 겉으로 보이는 회사의 일과 안에서 하는 일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광고회사인데 막상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광고하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회사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불법 스포츠 토토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아이템을 취급하는 회사라는 것이죠. 이 경우는 일반적인 회사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자택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쓰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이 있다 한들 그곳에서 하는 일보다 아파트나 자택 등에 개조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범죄 경력이 쌓이게 될 수도 있으니 만약 불법적인 일을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월급을 못 받게 되더라도 당장 그만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대사가 있죠. 해외에서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